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 놓고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만들어서 방서를 천전 우리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에 <웃음> <웃음> 보 ч к у 둘이 어떡해 f